우리 애기 표정이 왜 심란하지? 심란한 게 아니고 지금 지금 저옷 노리고 있는 거지? 응 어.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겠네또또 앙토 또. 응, 또 귀엽네 그거 한번 해봐야겠어? 해봐 또 해봐야겠어? 입고 사진 찍어. 아까처럼. 망토, 걸쳐. 라이 그거 하고 싶어? 그거 하고 싶은 걸로 끝내자. 어디 이쁘지 않지. 고쁘을 않지. 고쁘지 않지. 이쁘 자.